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있죠 카메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기본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터를 바라보는 시점을 정렬하는 기능이다 선택 기능은 액터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기타 뭐 회전 이동 같은 여러가지 어, 그쵸 그렇죠. 뷰포트에 있는 어떤 대상들 액터들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위치 그런 것들을 바꾸는 명령어들이 네비게이터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부분은 설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중에서요 카메라 정렬하기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정렬한다는 얘기는 이 액터의 특정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의 수직 노말 방향으로 그 면이 내 눈하고 이렇게 내 눈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또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정해져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디폴트 문서 속성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 각도 값을 조정함으로써, 어, 그렇죠. 음, 바라보는 시점을 바꿀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끝에 보시면 오라고 되어 있죠. 오라고 해서 o 스 다시 한번 직각 모드라고 보시면 되 있고, 만약에 그, 뭐랄까요. 원근 보기 있죠. 그렇게 바꾸시면, O가 P로 바뀌게 됩니다. Perspective, 직각뷰로, 올수랑 우선 직각뷰라는 뜻이고, P로 돼 있으면, 예. 직각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건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파일에서 열기가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예제 가지 해볼까요? 트랜스미션 있죠? 그래서 들어가보면, 예, 카티아 파일입니다. 쭉 내려보죠. 제일 끝에 보시면 트랜스미션 기어박스라 보이죠 액터로 병합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미리 열어 놓고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져오는 옵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변환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예. 아마 여러분은 저는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속도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있죠? 아니면 타임라인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 x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를 뷰 포트를 그냥 뷰율로 바꾸시면 돼요 타임라인 필요 없죠? 비활성화 되니까 자 실제로는 제가 이거를 작업할 때 어셈블리 할때 방향을 잘못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RGB 블루 z 축이 위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린 Y 축 있죠? Y 축이 제투팅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땐 여기다가 Y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카티아나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 할때 축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수직축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더블클릭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각보기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이거는 뭐죠? 누르시면 원금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게더 작아 보이고, 앞쪽에 있는 게더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해제하면 직각보기 원래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정면 보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 보면, 카메라, 보기, 카메라를 정면으로 정렬하기. 누르면요, 갖다 대보면, 화살표 보이죠? 네, 화살표. 어떤 면에 갖다 대면. 이, 눌러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가끔씩 잘 안보여요 <웃음> 예, 이제 갖다 내보죠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하고 누를 마주치는 거죠 이런 원통 있죠 원통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잘 되죠 이렇게 화면에 정중앙이 오죠 클릭한 지점이 간단합니다 렇죠 어, 면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면 정면이랑 것은 말 그대로 정면이 되겠죠 어느 쪽이죠 y축 그렇죠? 플러스 y축이 되는 겁니다 자 뒷면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앞뒤 단축키가 뭐라는 얘기죠 컨트롤 시프트 f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f 프론트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앞뒤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라이트의 right, 약자라고 보시고 컨트롤 시프트 R키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 윗면 아랫면 컨트롤 시프트 T죠 컨트롤 시프트 T T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이라지 위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면 되겠고요 혹시나 돌렸는데 잘, 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면이 밑에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여기는 4분의 3 약간 엇비싸게 본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x의 양의 방향 y의 양의 방향 z의 양의 방향 해서 약간 등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스터마이라랑 우선 커스텀이랑 우선 미래이제 내가 나름대로 각도 값을 정해놓고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몸의 속성에 디폴트 문서 속성에 가면 뷰포트에보시면 밑에 있죠 이거 그렇죠? 보통 이거 잘 제가 생에잘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불러올 때 수직축 있죠 수직축을 디폴트로 나는뭐 보통은 이제 제의 양의 방향으로 불러오겠죠. 제트의 음의 방향으로 불러오고 싶다. 지금부터 불러오는 게한 10개를 불러와야 되는데, 다카티아에서 제트축의 음의 방향으로 수직축을 잡아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불러온 다음에 제트 음의 방향으로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음의 방향이 수직축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뷰포트에, 이렇게, 뒤에 밑에 보면, 이렇게 배경 뜨자고, DS라고, 이거 뜨는 게 귀찮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올스라고 되어 있으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직각이 되는 겁니다. 등각 뷰가 아니라, 눌러보시면, 직각 뷰가 되는 거죠? 이 등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꺼지면,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오죠? 한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열으면 됩니다. 열면 아마 이5 대신에 P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문서 속성이라고 해서 현재 열려 있는 문서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다음부터 불러오는 문서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현재 문서의 속성 변경은 문서 속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뷰포트에서 이거를 해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5가 아니라 P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래가 등각 보기로 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해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바꾸지 않는 게제 생각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어떤 시점으로 해서,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이런 현재 이 방향 바라보는 이 방향을 저장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카메라 부착해 보시면 카메라 추가라고 있습니다. 한 누르시죠. 그럼 뭔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만 콜라보레이션 해보시면 카메라에 보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번에좀 다르게 볼까요? 이렇게 이걸 해제해 놓을까요? 예. 자 이 방향으로 해서 또 카메라를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요. 좀더 키워보자. 밑에 쪽으로 해서. 그렇죠? 밑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카메라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카메라 몇개 추가되어 있죠? 세 개죠? 그렇죠? 나중에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막꼬불랑꼬불랑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렇죠.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왜 카메라를 추가했느냐? 네. 자, 카메라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꺼놓겠죠.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고 있죠. 이거 눌러보십시오. 1번 하면 됐습니까 금방 1번 시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2번 하면 2번, 3번 하면 3번. 그렇죠? 작업하시다 그러니까 보면 해당 시점을 계속 이용, 계속해서 이용할 일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버리면 또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카메라 다른 거로 갔다가 카메라 3번으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카메라 기능에 대한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하고 특정한 각도를 지정해놓고 바라보는 거하고또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때짜짝짜짝짜 움직이는 거는 너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럴 때이 기능을 쓰시면 훨씬 필요하겠죠. 그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보이게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카메라 있죠. 나중에 좀더 다양한 작업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치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서 카메라 1번 예지만 카메라 3번은 또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만 할 필요 없이 그쵸? 그렇죠. 축소한 다음에 카메라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카메라를 잡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뭐 여러가지 속성들을 줄 수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당장은 예. 애니메이션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더 다양하게 뷰 시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